이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카티아의 어떤 구조 분석 기능을 이용해서 어, 요 링이 요 사악판댁에 끼워질 때의 그 마찰력에 따른 어, 응력분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a s s e 파일을 가지고요. 스타트, r t a n a l gsa로 넘어오면 되겠죠. 일단 정적, 정적 분석입니다. 자, 오케이 하시고요. 어, 일단은 이제 마찰이니까 면과 면 사이에 마찰이 되겠죠 그러니까 분석할 면도를 잡아주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잡히는 이 옥트리 있죠 옥트리 같은 경우는 기본값 그대로 쓰겠습니다 다만 이 안쪽 부분은 그렇죠 곡면이 많으니까 파라볼릭으로 하죠 그리고 바깥 부분은 평면이 많기 때문에 그냥 리니어 타입으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걸 잠시 하이드해 놓고요 general analysis 여기서 분석할 면들을 잡아주는 겁니다. 요 옆면이랑 이쪽에 오셔가지고 이 안쪽 면이랑 다시 원래대로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 커넥션 프로퍼티에 보시면 두 번째 여기에 바로 어, 컨택트 커넥션입니다. 지금 여기에 마찰력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잡을까요? 그 다음에 어, 일반적으로 이제 abs 있죠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0.38 이죠 마찰계수가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0.38 로쓰겠습니다자 오케이 하시고요자그 다음에 요 부분이 이 편대기 위에 플레이트에 끼워지는 부분이니까 슬라이딩이 가능해요 있죠 그래서 첫번째 슬라이드 커넥션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하중을 주죠 자 그전에 자, 요런 부분이 다 정의가 됐다 그러면 당연히 저쪽에서 재질을 줬다 그러면 3D 프라프티하고 머티어리얼은 자동으로 잡힐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스틸로 준 겁니다. 자, 일단, 네, 클램프 줄까요? 요 면에 대해서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게끔. 레스트레인트를준 거죠? 자, 그 다음에 로드를 주겠습니다. 자, 디스리비트포스로 해서 요 면을 주죠. 지금 채투 축의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값을 주는 겁니다 저는 마이너스 100N 정도로 주겠습니다 자 오케이 하면 기본적인 분석을 하기 위한 초기 설정 값이 끝난 겁니다 자그 다음에 컴퓨터로 계산을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하시고요 메시만 하고 싶다면 그러 메시오니 하시면 되겠고 간단하게 메시만 조정이 되기 때문에 재계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빨리 끝납니다 됐죠? 자. 근데 실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메시만 보고자 하는 게 아니죠. 전체적인 어떤 그을 보고 싶은 거니까 이것만에서는 좀 곤란하겠죠. 자 그래서 어울로 하신 다음에 계산을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하시면 전체적인 계산을 수행하는데 이만큼의 시간이 소요될 거고 메모리하고 티스가 이만큼 자원이 소모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e s 누르시고요. 어, 계산 작업이 수행이 됩니다 아무래도 어, 마찰 계수 분서 같은 경우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 요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결과를 확인한 나중에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이제 계산이 끝났습니다 계산 결과를 먼저 확인해 보죠 저 이미지에 보시면 첫 번째는 디포메이션 입니다 어느정도 변형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애널이스트로에서요첫 번째 이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아, 요 정도에 이렇게 실제 이만큼의 변형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스케일 때문에 그래요. 스케일이 굉장히 크게 잡혀있죠. 일로 하시면 뭐 거의 미동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좀 크게 잡혀있는 것뿐입니다. 자그 다음에 영역 분포 있죠. 범미 세스 트레스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표면에 역력이 작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린 다음에자요 부분은 그렇죠 응력 값을 보는 거죠 최대 응력치가 얼마 정도 되고 그리고 요거 민 맥스 있죠 그래서 한 군데만 전체적으로 최대 값하고 최소 값을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걸 이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에서 가장 많은 힘이 응력이 발생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 애니메이션으로 도 보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요거는 작용 방향이죠 자 요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음... 요렇게요 물론 동시에 여러 개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스태틱에서 뭐... 보셋에서 같이 볼까요? 액티베이터 하시면 요런 식으로 같이 보실 수도 있는데 물론 애니메이션은 한 번에 한 개씩만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물론 카피를 통해서 어떤 걸 카피할 거냐 이런 얘기죠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물론 뭐 방향이 좀 틀렸다 싶으면 그렇죠? 카피하는데 위로 가볼까요? Z축으로 저는 한 150정도 가겠습니다. 150정도로 오케이 하죠? 어우, 너무 멀리 갔는데요? 자, 그러면 한 100정도로만 가겠습니다. 50정도 강의는 낫겠네요. 오케이,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보시고 뭐, 둘다 잡아볼까요? 둘다 잡고 애니메이션 해보시면, 둘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디포메이션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디포메이션하고 본 미세스를 같이 한번 이렇게 확인하실 수도 있겠죠? 뭐, 세개다 잡아볼까요? 다 잡고, 이렇게 보시면, 세개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값도 각각 따로따로 생깁니다. 이렇게. 그렇죠? 물론 보고서를 만드실 때는 레포터 기능을 쓰시면 됩니다. 자, 레포터 기능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레포터 기능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제너레이트 레포터 이렇게 하셔가지고 기본적인 그렇죠? 마찰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시오.